네, 하이트 여러분들 갱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봄에만 볼수 있는 만지면 어마어마하게 아프다는 독이 있는 곤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마 봄에 쉽게 볼수 있을 텐데 대부분 들 다른 곤충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찾으러 오고 얘네가 진짜 막 기차놀이 하듯이 이 짝짓기죠? 이거 꽁무이 맞대고 있으니까 아마 짝짓길 겁니다 아, 근데 얘네가 진짜 많아요 밟혀 죽은 애들도 많고 이게 침놀인제인지분여제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들여기에네 저도 솔직히 여기서 처음봐요 남가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기에 다리 쪽에 금색으로 맺힌다고 하네요 설마 쏘진 않겠지? 네 여기에 특이한 풍뎅이가 있는데요 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고 한번 건드려봤더니 죽은 척하네요 네 뭐... <웃음> 네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이, 이 나뭇잎을 파헤치니까, 이 집게벌레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잇몸말로도 여기에 집게벌레가 많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얘는 남가를 둘이서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오, 짝짓기 하는 남가를. 네, 얘네가 알을 낳은 게,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한 갈색 곤충이 되고, 그 갈색 애벌레가 막 꽃에 붙어서, 벌한테 막옮겨가서 벌집에 들어가서, 벌막 알이랑 에볼레레 잡아먹고 살다가 또 이렇게 3월쯤에 나오는 거죠. 멋지네요, 여러분들. <웃음> 아, 또 있어. 너무많아 와! <웃음> 어, 아, 뭐야, 남가래다. <웃음> 여러분들, 여기 남가래가 엄청 많아요. 헝가리에 남가래가 <웃음> 진짜 너무 칩니다. 네, 여기 진짜 거의 매일매일 남가래를 발견할 수 있는 남가래 핫플이에요. 이야! 예. 이제 진짜 봄인가 봅니다. 자 오늘도 올라왔는데요. 놀게 여기 되게 조그만합니다. 이번에는 가래가 원래 엄청 컸는데 이번엔 가래가 이렇게 작. 와어어와 아, 어, 어, 어, 어, 목에 벌 붙었어 방금. 어. <웃음> 되게 조그만하네요